도겸 씨, 안녕하세요. 도겸 도겸 씨, 안녕하세요. 도겸 씨, 안녕하세요. 도겸 씨, 안녕하세요. 도겸 씨, 안녕하세요. 도겸 씨, 안녕하요 도겸 씨, 안녕하세요. 도겸 씨, 안녕하세 쇼핑스테이션. 쇼핑스테이션. 쇼핑스테이션. 쇼핑스테이션. 쇼 카메라를 션 쇼핑스테이션. 음. 아, 오늘 스테이션이 어, 너무 많아서 이션 쇼핑스테이션. 쇼핑스테이션. 쇼핑스테이션. 쇼핑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웃음> <웃음> 일요일인데 쉬는 날이기도 하고 쇼야이랑 응. 같이 오늘 데이트를 했어요. 그렇지. 너무 재밌었고 맛있는 것도 오늘 오늘 뭐 먹었죠 저희가? 오늘 면장 면자야끼 면자야끼를 먹었어요. 면자야끼랑 야키소바랑. 응. 근데 막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일프로 어. 문자야끼를 굽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먹었는데 명란 문자야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웃음> 문자야끼가 아주 강추 강추. 언더니 의심됐어요. 언더니 의심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자야끼를 먹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수영이 너무 걷고 싶다 해가지고 걸었어요. 음. 한2 0분 걷다가 이제. 발가락이 점점 까지기 시작하는 거에 요 구두를 신어가지고. 근데 그거 마저도 감성이라고. 아, 감성이라고 같고. 이제. 아, 동 감성. 아, 그 감성이라고. 감성이라고. 비 오는데 또 우산에 또 소리 나는데 또 감성이라고. 이게 정환이가 자주 얘기하는 아. 거잖아. 모든 게 감성이라고. 그래서 매니저 아. 형이 정환이 같이 와 있는 거 같다고. <웃음> 아 근데 우산을 들면서 잠깐 걸었는데 음. 한 얼마나 걸었지? 30분? 한 20분 걸나 25분? 20, 25분? 음, 20, 25분 정도 걸었는데 우산 들면서 걸어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어. 걸어가는 거 진짜 오랜만인 그치, 것 같아요 초반에 우산을 아예 안 들, 들고 들 슈아 형 사진도 막 찍어주고 이랬어요 음. 어 감성 있게 나왔는데? 어비 맞는지 오슈아 오늘 또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찍고 엄청 많이 찍었으니까 쇼핑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어 맞아 맞아 휴가 오늘 진짜 많이 찍었잖 진짜 많이 찍었지 가서 또 이거를 보내주고 형이 셀렉을 하고 내가 보정을 하고 아 좋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아,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한 재밌었고. 쇼핑이었어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이제 다 모여있는 샵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또 한국 한국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어, 그래서 되게 네. 설명 듣는 네. 재미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역사도 알려주고 음, 그런 게또 재밌거든 응. 불키고할걸 그랬나? <웃음>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호텔은 어, 도착을 해가고 있고 응. 도쿄타 근처 가봤어 형? 어, 어, 가봤어요. 어 가봤어? 또 산책하다가 저 가면 도켓타고잘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응. 그것도 감성 감성? 어, 오늘 아. 가봐야겠다 오늘 또 슈아 형은 또 저는 이제 풋살하러 가고 응. 형은 풋살을안 한다 해가지고 꼬치집을 간대요 야키토지집? 거기 가서도 브이로그를 찍어형은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 왜냐면 불량 명분이 있어야 돼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다 찍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무튼 저희는 이제 거의 호텔에 어, 다 와가니까 들어가서 좀 쉬다. 저는 굿살을 잘하고 이 형은 꼬치집 가서 브이로그를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했잖아. 가이바이 보딱 안했잖아. 보일수가 무기였어. 그래, 몸좀 가이바이 가장. 가이바이고 알고 형. 오늘이. 오케이. 가이바이 이거. 아, 갤러리에서 가져. 오케이. 디노. 이수 좋은 사람 a v 다 a guy 가 y you. 이바이 d o 이건 빠야? 가 e 바 k 보 오케이, 나 h 디노. i <웃음> 디노를 좋은 사람이라고 또 인정했어, 순간이가 왜 왜? y o 은 r e g 라고 n g to i n d i 이바 o s 소 m 이 오케이, 나 우지 I buy a Bible. Okay, now, G. 네번꼴 给好好好好好 okay, 아 이걸 먹고 왔나고 난 꾸질꾸질. 무슨. 뜨끈 거기다가 아무리 조금만 봐. 이거 조금 덥잖아. 근데 가는 길에 이게 이다 마른단 말이야. 그러면 또이 나른해져. 그 상태에서 뜨끈한 국물에 들어오잖아. 이게, 이게 식도를 타고 이게. 자, 뜨끈한 국물 다 먹고 들었는데 샤워하려고 하니까는 분명히 네. 축구 축구를 했는데 아직도 뱃살이 여전해. 나또 샤워하려고 옷 어. 벗었는데. 응? 어. 내일도 일어나는데 <웃음> 어제 풀살을 하긴 했는데 얼굴이. 네, 저거 얘기해 줘. 이전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진 <웃음> 않아. <웃음> 아, 그래도. 오히려, 약간의, 이게도, 약간의 약, 몇 그램은. 아니, 오히려 이게 더 기분 나쁠 걸. 아, 오늘 진짜 배고프다. 와, 나땀쫙쫙 아. 빼다. 아, 열히히했으니까하시비고니까 응? <웃음> <나 웃음> <하나님 웃음> <게> <웃음> 아, 시비스 아, 시비스니까. 아, 시비스니까. 시비스니까. 이비스니까 시비스니까. 시비스니까. 시비스니까. 시비니까 시비스니까. 시비스니까. 시비스니까. 시비스니까. 이비스니까 시비스니까. 동 한 단장. 네. 네. 네. 네. 네. 나이스 이거이 이거 보여줘! 이거이거자기 가자! 이 가자! 기 가자! 이리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자 가자! 이리 리가 이리 가자! 이리 자 이리 가자! 이리 가이가자가가 t e t s w h 로 <웃음> 고민하세요 <고객님> <웃음> 여러분. 먹떻러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죠? 옆에 도시. <웃음>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す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몬> 진짜 맛있겠다 이가 왔습니다 어, 순간이 오늘 이뻐요 갓도 음. 잘 어울리고 수관이랑준영이랑정환형 <목소리도> 안녕 준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약간 좀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약간 바삭하니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긴 아예 애초에 두개 시켰네. 형님오코노미야 똑같은 거두개 시킨 거야? 아이 인분을 시킨 거야? 그림에서 맛있어 보이는 걸로 또 시킬 거죠? 약속 또있습니 아까 그 치즈 오코노미야 그것도 맛있다고 아, 그거 시켜도 될것 같아. 주니 하나 더안 매워. 주 하나 더안 매워. 하나 안 매워. 하나 더안매워 진짜 안 매워. 먹어봐. 내가 봤을 때 쯔니 조만간 저거. 매운 칩 챌린지 한번 해야겠다. 어디까지 매운 걸잘 먹나? <웃음> 다 <놀람> 아이 도둑. 먹어? 아이 도둑. 자동으 이렇게 해서 먹을까? 따라볼게다동 아, 드세드세터가됐 돼, 좀 찍을 겁니다. 아이지오오니다고니다고맙 고맙습니다. 고맙습고니다고맙니 문자야끼도 이런데서 먹었거든? 아, 문자야끼 먹었어? 먹었, 나 그때 먹었다 했잖아. 응. 근데 형, 명란 문자야끼 먹었어? 그냥 먹었어? 난 카레. 카레. 난 명란 먹었는데, 응, 어, 그것도, 야키소바랑 음. 같이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음. 야, 마요네즈가 날 안아주고 있잖아, 지금. 야, 맞 음. 오길 잘했다, 그치? 응. 음. 어, 아~ 그이 아니다 와아니다와이거 아니야 와. 거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어 우지옥 남짓짤 어? 승이 이렇게 끌려오면 좋같잘. 제발 던지라. 귀엽다 미사진. 같은데, <웃음> 저, 저쪽은 너무 부진한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먹어? 그거? 이게 시작을 시각 많이 시켜서 그런가? 약간 많이, 근데 많이 그런 라고 해봤자 그런가? 우리가 4분의 1조각씩 먹었잖아. 그거에 한 조각만 더 있고 약소과를 먹었다고 했을 때 배가 찰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난 그릇 그리... 하... 응. 지금, 지금 가르니까... 응. 나 진짜 이것까지약해소각까지다 먹으면 그냥 딱 조절한 느낌이야. 지금 딱스쇼버카세 가서 딱참만 무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계란찜만 먹은 거지. 상태가... 이제 아, 이제 시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웃음> 어서 오십시오. 어난오물어이까 <웃음> 그래, 난 <웃음> 알아요? 아니. <웃음> 아이가 막 나쁘게 말, 고 착하게 난다 어떻게 우리? 나 아들에. 아아 네, 지금 분위기. 히어 미스터일인가안녕요나나 옛날에 게제이거또 노른자를 또, 자를 또 아, 일단, 풀어서 약간 그 하나요. 맛이 나더라고. 어, 잠깐만. 여공 잠깐만. 마도. 이요 와, 야, 이거 딱 먹고 도미이다딱 타이밍 되겠다. 그럼 딱 배부를 것 같긴 하다. 최면 건 거야, 최면. 그니까 이렇게 다, 다 먹고 배 불렀으면 좋겠다, 잔아. 응. <웃음> 더안 시켰으면 좋겠다. 아니, 주아칠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이거. 겠 이거 이수기님의 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맛이 없대. 여기 먹어. 가안 불러. 야, 일로. 우리끼잘하졌다 이게 많이 안 먹는 애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미쳤다. 이 <목소리> <목소리> 야 이게 진짜 진짜다 진짜 한번 먹어봐 우와 먹어봐 자르자 자른다? 우이형 진짜 평등하게 잘라 평등하게 와. 아좀 불평등하게 자르긴 했는데 ま、そうでます。<us> <us> <おいしょ>。<tort numero> 취소 삼아 됐시다.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코노미야끼를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이제 호텔로 가려합니다. 여기 골목에 골목 감성이 너무 좋아. 여기가 이런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좋아.